안녕하세요. 파토사세 파비앙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준비해 왔는데요. 바로 호주에서 한정판으로 제작된 그래서 한정판으로 제작된 디즈니 그리고 라미 사파리 한정판 에디션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냐? 바로 캐리비안 해적, 캐리비안 해적 그 한정판인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해골 그림 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디즈니 파레렛 오브 더 캐리비안, 캐리비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데드맨털로텔스라고 적혀있는데요 나 박스를 보시면 박스 자체도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일단 안쪽을 한번 볼게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펜파우치가 하나 들어가있습니다 펜파우치가 하나 들어가있고 요 안에 뭔가 들어가있는데 요거는 라미 어, 디자인베이드의 젊은이 라고 되어있는데 뭔가. 역시 보증서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국 한정판인가? <웃음> 남병호주 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중국 한정판인 것 같네요 제가 자료조사를 따로 해서 나중에 리뷰를 할때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옆으로 치우고요 일단 펜 파우치도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펜 파우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일단 안쪽을 보시면 펜어 파우치도 상당히 고급져요 일단은 펜 파우치랑 일단 컨버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펜어 쪽. 일단 요건 탈부착식은 아닌 것 같아요. 탈부착식은 아닌 것 같고, 요게 탈부착식은 아닌 것 같고, 일단 요거는 일단 살짝 어뭐 상당히 어 색깔 자체도 예쁘게 보여져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. 일단, 요거 요게 지금 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묵직하네요. 일단, 윗부분이 상당히 묵직한데, 일단, 펜촉을 보시면, 펜 자체, 펜자체에 특별한 게 없어요. 펜자체에 특별한 게 없고, 일단, 펜자체에 특별한 게 없고, F촉이네요. F촉이고, 역시 라미에서 만든 만큼, 펜 자체는 상당히 수, 어,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일단, 펜 파우치를 한번 볼게요. 펜 파우치를 보시면, 펜이 일단 하나, 하나 둘셋넷 셋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로까지 들어가는 걸로 볼수 있는데요 아홉 자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펜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죽 재질인 것 같은데 여기도 프린스, 프린스 오브 파이러트라고 여기도 캐, 프린스 오브 캐, 캐리비안이라고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디즈니 한정판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고급치게 제작되었네요 일단 이것도 고급재진 가죽인 것 같고 어, 역시, 펜 파우치, 아, 내부를 보시면,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, 어, 여러 가지 모수유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일단, 펜 자체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. 펜 자체는, 라미를, 라미 사파리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, 라미 사파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, 딱히 요거, 캐리비안 해적 요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. 요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, 일단, 컨버트까지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, 만족스럽습니다. 내 여기까지 파도사의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재미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리뷰는 아마, 어, 조금 지나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일단, 여기까지 파트사의 파비앙이었습니다.